네, 동키뮤직 작편곡 강의 17강입니다. 네, 오늘서부터는 코드 진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같은 토닉 계열 안에서의 진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계열 안에서의 코드 진행은요. 어, 부드러운 진행입니다. 강한 진행이 아니고 어, 은근하게 진행해서 음, 한 코드가 너무 오래 지속될 때에 이렇게 같은 계열로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어, 변화를 어, 좀 살짝만 화성의 변화를 살짝만 조금씩만 주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1에서 6로 가는 진행입니다. 어, 장조를 기준으로 원 메이저 코드에서 6 어, 마이너 코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 C키로, C키에서 로 C 키 이해하면 은 C코드에서 A마이너로 가는 어, 코드 진행입니다 어, 아주 그 가장 많은 코드 진행 중에 하나죠 잘 보시면 은 이것은 어, 근음 물로 따지면은 도시라 이렇게 3개가 내려가죠 그래서 3도 하, 하행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코드 진행을 하실 때에 어, 이 근음의 진행을 잘 보셔야 합니다 몇 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자 그래서 트라이어드끼리 진행을 했을 때 음, 이렇게 음, C가 A마이너가 되는 거죠 근데 어, 만약에 세븐 코드를 넣어주면 은 여기 솔이 추가되죠 여기 C에도 솔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은 C코드 때는 A마이너와 C코드 겹치는 음이 도와 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도와 미가 있죠 그러니까 두 음씩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톤이 계열 안에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공통음이 많아지면서 부드러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음, A마이너에 7을 더 추가해주면 은 아까 도와 미가 공통음이었는데 이제는 솔까지 공통음이 되죠. 그래서 세개나 겹치게 돼요. 즉 A마이너 7 안에 C코드가 통째로 들어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죠. 어, 이렇게 되면 은 공통음이 많아질수록 더 부드러운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연주를 들어볼까요? 자, 자 C 코드에서 그냥 A 마이너를 갈 때는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C 코드에서 A 마이너 세븐을 갈 때는 이 소리 계속. 소리이더 생기면서 아까는 라가 있었는데 라 대신에 솔이 들어가면서 더 부드러운 진행입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C Am 그 다음에 C A-7 네. 코드가 안 바뀐 느낌도 있죠. 그음만 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A-7으로 갈 때는 네, 이렇게 더 부드러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1도에서 3마이너로 가는 진행이 있습니다. 어, 간단히 1 3 진행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근음이 도이 도레미 이렇게 3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C 다음에 2 마이너가 나오는 경우예요. 예. 그 근음이 상행할 때랑 하행할 때의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보통 하행할 때가 더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아까 C에서 A마이너 갈 때가 좀더 안정감이 있고 따뜻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C 다음에 E마이너로 근음이 3도가 올라가면 더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요. 더 밝고 더 강하고 아까 A마이너로 갔을 때보다는 좀더 강하고 산뜻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작곡하실 때 이런 느낌을 아, 나는 좀더 편하고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곡을 쓰고 싶다 그러면 C 다음에 A마이너를 넣고요. 나는 좀더 강하고 밝고 좀 선명한 느낌의 곡을 쓰고 싶다 그러면 C 다음에 E마이너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음, 만약에 E마이너와 더 공통음을 많게 하고 싶으면 E마이너가 미, 솔, 시죠. 그러니까 이 미, 솔, 시를 통째로 이렇게. C코드에다가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미솔 수가 있죠 미 원래 C는 미솔, 도미솔인데 C가 더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C 메이저 세븐이 됩니다 C 메이저 세븐 자 이러면은 역시 아까 C에서 A 마이너 세븐 갈때 같이 공통음이 3개가 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진행이 됩니다 자 C 메이저 세븐이 예, 코드 자체가 부드럽죠 아까 C는 강하고 선명한데 C메이저 7은좀더 신비하고 부드럽죠. C메이저 7에서 E마이너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C메이저 7븐 E마이너. 그냥 C는 밝죠. 그 다음에 E마이너. C메이저 7은 좀 부드럽고, 이 e 마이너스. 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자, 코드 진행이, 어, 항상 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죠. 네. 중간에 있는 코드 진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3 마이너를 썼다. 3마이너를 썼을 때 뒤에 어떤 코드가 어울리느냐 이론적으로는 바로 6마이너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이것을 3,6진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6는 위로 근음을 세기도 하고 아래로 세기도 하는데요. 아 여기 잘못됐죠? 상행이 아니라 하행입니다. 예. 자, 5도 하행. 자, 어떻게 하행이죠? 미, 미래, 도시, 라. 이렇게 다섯 개가 내려갑니다. 그 음이. 그래서 5도 하행이라고 하고, 그 음을 위로 올라가서 세면은 미, 파, 솔, 라. 이렇게 네 개가 됩니다. 그래서 4도 상행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오도하행이라고도 하고 사도상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클래식적인 화성학 이론에서는 오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도하행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클래식에서는 이것이 원래 정통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사도상행 팝에서는 사도상행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느낌은 이렇습니다. E 마이너. A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 예, r 마이너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죠? 여기만 들으면 이제 마이너 키, E 마이너 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C 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이너 코드끼리 연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 앞이 세븐이면 뒤도 세븐, 앞이 트라이어드면 뒤도 트라이어드,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마이너를 e 세븐으로 한다 그러면, 뒤에도 세븐으로 연주하는 것이, 어, 더잘 어울립니다. 이마이너 세븐, 에마이너 세븐, 네. 이렇게, 이마이너다음에 그러니까 3마이너 다음에는 6마이너가 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꼭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화성학적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정통적으로 쓰이는 음, 그리고 가장 잘 어울리는 코드 진행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그래서 지금 앞에 배운 걸 종합해 보면은 코드 3개 연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까 1에서 3마이너로 가는 진행이 있었죠? 근데 3마이너는 다시 6마이너로 가,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C코드가, C코드가 그냥 이렇게 6마이너로 가는 방법도 있고 2마이너, 3마이너를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 진행도 코드의 박도 이렇게 C랑 E마이너가 한마디에 들어가 있고 A마이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C마이너에서 A마이너 가는 것에 이 E마이너가 중간에 잠깐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나가는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6가는 진행인데 3가 잠깐 지나간다 이렇게 된 진행이고요. 아래에 있는 악보는 1에서 음, 3로 가는데, 1에서 3로 가는데, 3로 가고 나서 이 3를 둘로 쪼개서 뒤에 a 마이너가 6가 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1에서 3로 가는 진행인데, 이 3를 더 뒤에서 6가 꾸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여기서는 음그 <웃음> 음, A마이너가 그러니까 가장 박자가 길죠 여기는 C가 가장 박자 깁니다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위에 악보는 C 그 다음 E마이너 그 다음 A마이너 네 박자 다시 C 미마 e A 마이 예, 이런 느낌입니다. 아래 악보는 C를 한참 하다가 마이너를 어, 나중에 짧게 짧게 두번 하는 거죠. 자, C. B e 마이 A 마이 C. A 마이너. 마 아, e A 마이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첫 번째 진행은 이 뒤쪽에 A마이너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정감을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 도착해서. 그런데 이두 번째 악보에서는 이 처음, 첫 마디를 강조하는 겁니다. 처음 마, 어, 첫 마디에 C를 한참 들려주고 나서 변화를 잠깐, 잠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C 출발하고 변화를 주고 여기 도착하는 거고요. 이거는 먼저 C를 충분히 들려주고 변화주고 변화줘서 도착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게 대표적인 C키, 그러니까 C코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코드 진행 A마이너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E마이너고 그 다음에 E마이너 다음에는 A마이너가 잘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가장 자연스러운 진행은 1, 3, 6라는 진행이 나온다.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